어 20대 중후반에는 이제 초기 노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티가 날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피부톤 살짝 떨어지거나 미세한 주름이 살짝 생기는 정도인데 네. 이때는 이제 뭐 보톡스나 또는 뭐 필러 또는 피부 타이트닝을 해주는 그런 윤곽주사, FDS라고 하는데 이런 별로 강도가 심하지 않은 간단한 그러한 음.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30대에는 이 얼굴 피부 자체 수분이라든지 또는 탄력 세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주름들이 좀 늘어나고 또는 피부 자체의 색소 침착, 뭐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세 지방 이식이라든지 또는 리프팅 레이저 또는 우리가 이제 아큐 리프팅이라 해서 간단한 수술들 이런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한 간단한 이런 시술들과 동반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